안녕하세요. 윤들닷컴 이동윤 대표입니다. 오늘 강의는요. 크로마키 합성인데 캐컷에서 지원하는 자동 크로마키를 이용해서 합성을 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소프트웨어에서 이렇게 합성 처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촬영할 때부터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따라해 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 소스는 제공하지 않을 건데 제공하지 않은 이유는 여러분들도 직접 촬영을 해보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소스를 제공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자, 처음에 합성 실패한 케이스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저희 집 거실 쇼파에 앉아가지고 제가 책도 읽고 있고 폰도 만지고 있고 커피도 한잔 마시고 있습니다. 자, 한번 플레이를 해보면 이런 부분들 잘 보세요. 이런 부분이라든지 컵이 사라졌죠?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잘 보시면 뭔가 이상해요. 컵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반복하고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이 왜 발생하는지를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스는 이제 제대로 합성이 된 케이스인데 앞서 보여드렸던 케이스하고 좀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점이 달라졌느냐 면 제가 쇼파에 깔아놨던 이 하얀색 러그 있죠 이 러그하고 제가 입고 있는 이 트레이닝복하고 컬러감이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크로마키를 자동으로 하다보면 신체가 어디까지 인지를 구분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크로마키 영역이 자기 마음대로 잡혀 버립니다 자이 실패 케이스를 하나 보여드리고 두번째는 이제 성공 케이스인데 제가 뒤에 입고 있던 옷하고 색이나 명도 차이가 확실한 그런 옷으로 바꿔 입었습니다. 그리고 겹치는 부분들은 당연히 존재를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이제 겹치게끔은 만들어놨고요. 앞서 소스에서도 겹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기서도 겹치는 부분들이 존재하죠. 요거는 크로마키를 하게 되면 서로 레이어를 위에 올리느냐 밑으로 내리느냐에 따라서 이 겹치는 부분들을 해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크게 문제가 될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색감 뭐 보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도 안 했고 제가 어색한 발령기를 좀 하고 있네요. 어, 책 보는 척, 스마트폰 만지는 척, 그리고 TV를 보는 척 이렇게 발령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이 작업을 아침에 집에서 좀 하고 있었는데 어, 저희 집 아들이 제 난입을 했어요. 아빠 나도 해줘 해서 하나를 더 만들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완성본인데 얘를 딱 보더니 저희 집 아이가 아홉 살이거든요. 이제 보더니 아빠 내가 해보고 싶은 것이 있어 하고 이거 제가 만지작거리고 있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해보겠대요. 그래서 이런 거를 했습니다. 뭐 앞에 제목도 자기가 넣고 싶다는 대로 넣어줬고 효과들도 캡컷에 있는 여러 가지 효과를 써서. 자 방에 가서 칼을 가지고 오더라고요. 장난감 칼. 그 장난감 칼을 가지고 막 휘두르면서 이렇게 뭔가 칼싸움을 하는 이런 효과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 무릎에 아이를 딱 앉혀가지고 같이 보면서 만들었는데 이것도 한번 보실래요? 내 칼을 받아라! 야! 어리 없는 소리! 내 칼을 받아라! 야! 뭐 이런 식으로 장난을 쳤습니다. 뭐 촬영을 두번 했겠죠 음. 여기서 촬영을 한번 했고 여기서 촬영을 한번 했는데 어 아빠가 하는 것을 유심히 본 상황에서 촬영을 했기 때문에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맞추더라고요 아홉 살짜리가 <웃음> 약간의 오차가 있었는데 제가 그거는 이제 컷 편집 통해서 다맞춰버렸고요네 그리고 이제 아이 수준에서 뭐 이렇게 칼이 부딪혔을 때 번쩍번쩍 번쩍 하는 효과들이 있죠? 이런 것들도 좀 집어넣고 효과음도 챙챙챙 하는 거넣었으면좀더 재밌었을 건데 그까진 하지 못했어요. 자 그리고 온몸에 이글 이글 불타오르는 기 같은 것도 표현을 좀 했고 이거는 캐컷 안에 있는 편집 효과 안에 다 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번개도 치고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넣어서 예, 재밌는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아이폰으로 전송을 해줬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해 먹을 수 있다 까지 제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요거를 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 결국은 밑에다가 레이어를 하나 깔고요. 이게 촬영분이겠죠. 하나 깔고 그 위에다가 새 레이어를 하나 올리고 그 다음에 바로 위에다가 이게 포개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레이어의 순서를 바꿔가면서 위에다가 하나 더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게 다리 부분이 살짝 포개졌죠. 이 순서가 만약에 바뀌면 이 부분이 이상하게 처리가 될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를 잘 맞춰서 포개어지는 부분들이 어색하지 않도록 조정을 다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과정을 이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촬영한 소스를 세번 촬영을 나눠서 하지 않고요. 그냥 한 소스에서 다 작업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다 해놓은 걸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저희 집거실이고요 뭐 지저분한거 좀 안보이게 카메라 각도를 좀 조절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소스를 한번 가지고 와볼게요. 자 그러면 제가 카메라를 세팅해놓고 좀 있다가 이렇게 앉아요. 자리에 앉아서 그냥 한번 러닝타임을 한번 실시간으로 볼게요. 자 한번 뭐 목소리도 막 들릴겁니다. 저희 가족들 최근에 이제 읽었던 원싱이라는 책을 제가 읽는 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렇게 하고 촬영을 중지를 하고 또 촬영을 해도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껐다 켰다 하기가 좀 번거로워서 그냥 여기까지를 일단 한 10초 정도 마음속으로 세고 있었어요. 한 10초 정도 쓰겠다. 자그 다음에 화면 밖으로 사라지고요. 두 번째는 폰을 하나 제가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앉아가지고 제 폰을 막 열심히 하는 척을 해요. 자 요렇게 한참 있다가 폰을 막 만집니다. 이렇게 있다가 또 자리에서 일어서서 나가서 이번에는 폰을 놓고 옵니다. 자, 커피를 한잔 타오려고 했는데 어,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어서 그냥 바로 앉았어요. 그래서 마치 TV를 보는 것처럼 이렇게 혼자서 연기 한번 해볼까 싶어서 저렇게 어설픈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끝입니다. 그래서 이 소스를 세 부분으로 제가 일단은 쪼갤게요. 자, 일단 제가 자리에 앉아서 책을 펼쳐서 보고 있는 장면이 있죠? 여기서부터 쓸 거거든요. 컨트롤 B에서 잘라버리고 여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까지 한 여기까지만 쓸게요. 컨트롤 B 잘라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앉았다가 한 여기 장면부터 써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자르고 요만큼 필요 없어요. 지우고요. 자, 두번째 장면은 그냥 요렇게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 장면도 한 여기까지만 써볼게요. 좀더 길게 써도 상관없는데 이 소스가 너무 작으니까 한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까지 한 요정도만 일단 잘라놓겠습니다. 자르고 또 벗어났다가 자리에 앉아서 TV를 보는 척을 하고 있죠. TV는 안 틀어져 있어요. 자, 요렇게 세개 소스를 준비한 다음에 자요 세개를 보시면 어떤게 이제 포개해야 되는지는 처음부터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얘를 제일 밑바닥으로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얘를 끌어올렸어요. 그리고 그 위에 얘를 일단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서로 스타트 타이밍을 다 맞춰놓고 예, 끝머리 좀 필요없는거 중척되는 부분들을 잘라서 맞춰도 되고요 여기도 보면 끝에 살짝 안맞는데 잘라도 되고 요 부분은 여기까지 자를게요. 자 요만큼 끝에 필요 없는 거 그냥 잘라버리겠습니다. 요 정도만 지금 밑에 보시면 제가 자리에서 벗어나는 부분들이 여기 보일 거거든요. 그래서 한 여기까지만 쓸게요. 자 여기까지만 쓴다고 치고 컨트롤 B 해서 여기 두 개를 잘라버리고요. 얘는 시간이 조금 모자란데 뭐 이런 것들은 어차피 동작이 그렇게 뭐 복잡한 동작이 아니기 때문에 이 동작 있죠. 책 보고 있잖아요. 얘는 끝에 여기서 맞춰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요. 속도에 간 다음에 속도를 조금 더 늦춰줘서 이렇게 맞춰주셔도 되고요. 이거 맞추기가 힘들다면 여기에 선택을 하고 이 시간을 봐요. 19.9초잖아요. 그죠? 둘다 19.9초. 자, 여기서 선택을 하고 이 시간을 그냥 직접적으로 맞추면 배속을 안 맞춰도 돼요. 자, 이렇게 하면 딱 맞게 됩니다. 어차피 책을 보고 있는 장면이라서 좀 느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무언가의 소리가 섞여있잖아요. 그죠그 소리를 하나씩 소리를 끄고 켜가면서 내가 메인으로 쓸 소리가 뭔지를 확인하면 돼요. 요두 개는 소리가 필요 없으니까 각각 선택을 하고 오디오에 가서 볼륨을 0으로 해도 되겠지만 이게 여러 개라면 귀찮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소리는 볼륨으로 조절하지 말고 그냥 트랙 소리를 끄는 방법을 써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제일 위에 포개진 얘만 보이겠죠? 자, 여기서 일단은 하나씩 눈을 끄고요. 자 밑에 얘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얘를 켜주시고 여기서 바로 자 오려내기에 가서 자동 오려내기를 하는데 자이 자동 오려내기를 하면 이게 약간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동작할 때가 많아요. 자 어떨 때는 자동 오려내기를 누르면 얘가 바로 처리를 해요. 자 수치가 쭉 올라가면서 뭔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납니다. 자 100%가 되면 아무 변화가 없죠. 이럴 때가 가끔 있어요. 안 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이 하나를 복합 클립으로 만들어 버리세요. 의미 없이 그냥 한번 싼 겁니다. 이 상태에서 자동 오래 내기를 한번 더 누릅니다. 자,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쭉 수치가 올라가죠. 한 20초 정도 된 분량입니다. 자, 그러면 또 돼요. 그래서 이게 복합클립으로 한번 감싸주면 될 때가 있으니까 요거잘 판단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아까 전하고 지금하고 약간 달라진 게 뭐냐면 이 쇼파에 앉아있을 때제다리에 그림자 부분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좀 어색하게 처리가 됩니다. 약간 약간 좀 어색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자, 이런 것들은 이게 한계예요. 어, 크로마키 배경지에 앉아서 촬영을 한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은 두 번째 처리가 됐죠. 이 소스랑 이 소스는 서로 포개짐이 어 없어요. 제가 이렇게 움직여 보면 아시겠지만 원래 위치가 서로 포개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 레이어의 순서를 바꾸거나 할 필요는 지금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냥 원래 위치 그대로 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소스를 더 꺼내서 자, 얘도 켜놓고 다 덮었잖아요, 그죠? 이 상태에서 다시 오려내기를 해서 일단은 자동 오려내기를 하는데 얘도 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짠! 안 되죠? 그럼 얘를 꺼요. 그 다음에 다시 복합 클립 만들기를 해서 자동 오류 내기를 해줍니다. 자 이거는 어, 이 프로그램이 약간 오류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될 때가 있고 안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안될때 처리하는 방법도 지금 팁으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한번 복합 클립으로 감싼 다음에 한번 해보셔라. 그러면 잘 됩니다. 자 그러면 됐죠. 자 지금 서로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 제 엉덩이 부분이 무릎 위를 덮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레이어의 순서만 살짝 바꿔주면 아무 문제 없이 해결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세개뭐다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이즈 약간 조절해서 적당한 위치 이렇게 맞춰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굉장히 쉽죠? 굉장히 쉽게 처리를 했어요. 자이 상태에서 뭐 지금 촬영을 할 때. 제가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했는데 스마트폰에서 우리 자동 촬영으로 보통 영상을 찍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하나 생기느냐면요. 이때 이 밝기나 이런 명암 부분이 두 번째 촬영했을 때와 살짝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얘를 오려냈기 때문에 이 영상 위에 얹혀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뭐 똑같은데 이렇게 합성을 하다 보면 서로 색감이 살짝살짝 살짝 안 맞는 경우가 존재하거든요. 자 그럴 때는 하나하나씩 어거지로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얘를 그냥 다 덮을 수 있게 조정이라든지 필터에 가서 특정한 색깔 하나를 그냥 덮어버리세요 위에다가 그러면 전체적으로 톤이 맞춰지면서 비슷한 느낌으로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어차피 우리가 영상의 퀄리티를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색감 보정을 한번 해서 쓰잖아요 이런 것들을 한번 해주시면 좀더 퀄리티가 좋아진다는 거죠 자, 저는 여기서, 뭐, 이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요렇게 한번한 한 번씩 눌러가다 보면 적당히 좋은 걸 찾을 수가 있을 거거든요. 저는 요 아몬드라는 걸 선택했어요. 자, 적용시키고, 자, 전체를 다 덮어주면 색감이 어색한 부분들이 이렇게 다 날아가고 맞춰집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뭐 필요하다면 뭐 여러 가지 효과를 조금 더 주셔도 되는데, 일단 요번 샘플에서는 이 크로마키를 적용할 때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피사체와 배경에 붙어있는 부분에 색감이라든지 명암 차이가 비슷한 것들이 좀 있으면 그까지 크로마키가 잘 안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이 소파랑 비슷한 색깔의 뭐 파란색 계열의 옷을 만약에 입고 있었다면 크로마키가 잘 안됩니다. 그런 것들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그림자 부분이 살짝 어색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도 어, 감안을 하고 이 작업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크로마키를 할 때는요 저처럼 의자에 앉아 있거나 몸이 어디 사물에 많이 닿여있는 상태에서 크로마키를 촬영하는 것보다는 서 있는 상태라든지 배경하고 내가 그림자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닿지 않는 부분이 만들어지게끔 촬영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게 핵심 포인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패하는 케이스를 제가 굳이 영상 앞에서 보여드린 이유는 제가 잘 되는 샘플만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이걸로 해보세요. 참 쉽죠? 잘 되죠? 하고 설명드리면 그 샘플은 무조건 잘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책을 사보시거나 뭐 영상 편집이나 뭐 다른 디자인 툴을 써보시면 그 안에 제공되는 소스가 있잖아요. 소스는 설명을 잘하기 위해서 무조건 잘 되는 케이스로만 제공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비슷하게 해보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그안 되는 경우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지 다음번에 실수를 안 하잖아요. 근데 그걸 몰라요, 초보자들은. 그래서 제가 실수할 만한 케이스를 미리 보여드렸고요. 좀 귀찮더라도 한번더옷 갈아입고 촬영을 해서 잘 되는 케이스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안된 케이스를 한번 가져 와가지고 비교를 해볼게요. 잘안된 케이스를... 소스가 이 소스 세개였거든요 자, 얘기한 김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이 소스가 먼저인가 자, 이 소스를 밑에다가 깔게요. 자, 밑에 깔았습니다. 자, 소스 하나 깔고요. 두 번째 소스는 이건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위에 올라가는 소스고 요 소스가 제일 중간이거든요. 자, 얘도 하나 깔았습니다. 자, 이렇게 깔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스를 또 위에다가 이렇게 살짝 올려놓도록 할게요. 이게 드래그해서 잘안될 때도 있거든요. 그때는 그냥 얘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밑에다 깔리거든요. 그걸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서 순서를 맞춰 놓으시면 됩니다. 이게 뒤로 안 붙죠. 그 이유는 이 마그네틱 자동 스냅 기능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맞춰주시면, 아이고, 요거까지 꺼야 됩니다. 요거까지 끄고, 자동 스냅은 켜놓고, 이렇게 해서 앞부분에 따다다닥 맞출 수 있게끔 조절하면 돼요. 자, 일단은 요 소스도 꺼가면서 제가 빨리빨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앉아서 있는 부분. 여기까지 쓰겠다. 자, 자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스도 한번 봅시다. 자, 두 번째 소스는, 자, 책 보고 있는 게 여기쯤이죠. 잘라서 여기는 버리고, 이거는 각각 촬영했어요. 이 소스는 촬영을 할 때. 자, 여기 맞춰주시고. 세 번째 소스를 요렇게 해서, 한 2쯤부터 쓰면 되겠어요. 잘라내고 자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살짝 살짝 색감이 다른 거 혹시 확인하셨나요? 이때 전체적인 색감과 이때랑 이때가 미세하게 약간 약간씩 밝기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카메라에 자동으로 지금 동영상 촬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있거나 뭐 어떤 상황에 따라서 명암을 지가 알아서 바꿔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촬영을 하실, 하실 때는 스마트폰 안에도 수동으로 조절을 하는 기능들이 있잖아요. 수동으로 노출을 맞춰놓고 포커스를 맞춰놓고 작업을 하시면 이런 문제들이 없어집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을 그냥 무시하고 그냥 일반 촬영을 했어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얘를 오려내기를 해서 자동 오려내기를 하면 이 뚫리는 게 제대로 안 뚫릴 거다라는 생각을 이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합 클립 만들기를 해서 자동 오려내기를 하는데 이 소스가 너무 길고 복잡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이 끄트머리 부분 좀 잘라내겠습니다. 자, 브레이크 해서 다 버리고요. 자젤 위에 있는 포카클립을 오려내기, 자동 오려내기 자두 번째도 선택을 하고 위에 거 돌아가고 있는 동안 바로 포카클립 만들고 얘도 자동 오려내기 자 지금 진행상항이쭉 올라가고 있고요 하나 끝나고 하나 끝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처리가 돼요 동시에 되는 건 아니고 자 언뜻 보면 잘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손을 깔아 뭉개고 앉아있죠 그러면 결국은 얘를 이 위로 올려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자, 그렇게 되면 얘는 얘를 풀어야 되겠죠. 자동오려내기를 풀고 얘를 위로 올리고 자 얘도 복합클립으로 만들어주고 자동오려내기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 제가 잘못 말했어요. 이게 제일 끝에 앉아있는 사람한테 해버렸네. 자, 요거를 이 위로 올리겠습니다. 자, 서로 사이에 공간이 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포개어져 있기만 하면 돼요. 자, 손이 이제 위로 올라갔죠? 순서가 바뀌어졌습니다. 손이 위로 올라갔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컵 없어지는 거 확인하셨나요? 마시고 있는 컵이 사라지죠. 이렇게 하다 보면 사라져버리거든요. 이건 어떻게 할수 없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 자세히 보시면 이게 좀 이상하죠? 그리고 스마트폰도 사라졌다가 나타났다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도 좀 이상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러는지 한번 보시면요. 제가 눈을 한 번씩 다 꺼볼게요. 자, 여기를 껐어요. 자 얘를 키고 얘를 끄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깔려있는 얘도 한번 눈을 꺼볼게요. 자, 크로마키가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뭔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반복하죠. 이런 부분들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미 이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덮여 있는 게 되는 겁니다. 어? 그러면 이 레이어를 위로 올리면 되는 게 아닌가요? 어, 맞아요. 올리면 되기는 되는데 그렇게 하다 해도 해결이 안 되는 케이스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는 촬영 자체가 잘못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렇게 몸에 닿고 있는 부분들의 명도 차이가 별로 없어서 발생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활용을 하신 다음에 이 다음에 이걸 어떻게 써먹느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 이거 뭔가 서로 한 방에서 의자 두개 갖다놓고 미리 대본을 써놓은 다음에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는 일인이역을 촬영을 하겠다. 이런 거할 때도 좋은 방법이 될 거고 간혹 집에 아이들이 있다 하면 그 아이들이 뭐 이렇게 쌍둥이, 세쌍둥이, 네쌍둥이 이렇게 막 복제를 하면서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이하고 이제 좋은 시간을 가지고 놀 때도 되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 아홉 살이라 가지고 저희 아들도 컴퓨터 조작이나 이런 건잘못 하거든요. 근데 화면을 보면 이게 약간 게임하고 비싼가 봐요. 그래서 이거 눌러봐 저거 눌러봐 그럼 제가 손에 마우스를 쥐어주고 네가 직접 해봐봐 하면서 뭐애 눈에는 약간 화려하고 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좀 멋져 보이는 것들을 막 하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상한데라고 생각이 들어도 뭐 일단은 아이 눈에만 좋으면 되는 거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간혹 만들어 줍니다. 간혹 만들어서 뭐 합성 같은 것도 주로 어떻게 하느냐면요, 이렇게 서로 등장 시킨 다음에 뭐 칼싸움을 하거나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이런 것도 하지만 TV 화면 있죠. TV에서 아이가 좋아하는 영상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영상을 TV를 그냥 촬영을 해요, 스마트폰으로. 그리고 그걸 밑에다가 소스를 깔고 집에 보면 뭐 커튼이라든지 뒤에 어 단순한 벽이라든지 이런 단색 칼라인 배경이 있죠. 거기에 아이를 이제 두고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자동 오려내기 정도로 합성을 해버리면 마치 아이가 TV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같이 놀면 정말 재밌게 놀수 있는 또 이게 캐컷이 어른들한테는 뭐 이게 뭔가 영상을 만들어내고 어떤 쓸모를 가지고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되겠지만 집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놀 때는 또 되게 재밌는 장난감의 역할도 해줄 수 있다 뭐 그런 말씀을 오늘 드리고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누르고 가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작업을 해보시다가 이해가 안 되거나 어렵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한번 댓글 부담없이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열심히 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늘 질문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댓글로 바로 해결이 되는 문제는 제가 댓글을 달아드렸는데 아 이거는 영상을 만들어서 설명하는 게 훨씬 더 낫겠다. 다른 분들도 이거 보면 도움이 되겠다 하는 분들은 댓글에 바로 답변을 못 달아드리고 영상으로 만들어서 또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 강의 진행한 윤들닷컴 이동윤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